응? 응. 잘 먹겠습니다. 뭔지 눈이 와요. 어, 뭐야, 김치찌개? 아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골프 연습을 한 이유죠. 어, 가족들끼리, 가족끼리, 어, 점심. 그치. 골프 끝. 많이 걸었으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너무 너무 어줘응응응응응응응응 야경이 부구만. 후! 뭐, 이쁘고! 뭐라고? 이거! 여기, 짱짱! 펄펄펄, 펄펄펄, 과자 혼자 먹나? 냠냠 진짜 너무, 너무 맛있다, 좋네. 오, 새벽 좋아. 동양아침 어디 찍어요? 찍와 잡으세요 나연면 동양아침 동양요 봅시다. 음.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먹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다이소 왔다가자 다이소 갔다가 이제 다시 어, 사무실 청소를 하러 갑시다 오, 사실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는 날이긴 해요 사무실니다 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 몸리 해야 됩니다 <웃음> 아, 벽이랑 다 닦고 음. 척방으로 바닥이랑 다싹 청소하고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음. 김치볶음밥 맞아? 볶음밥 먹으면서 김치 먹기. 정말이에요. 배울게 됩니다. 어제 남은 돈까스당 미안다니 어, 너무 힘들어. 책상 분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심인가요? 아, 어,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들네요 이거보다 더 있는데. 아, 아침부터 힘들다. 자, 방 정리를 해봅시다. 힘들어. 오늘도 흔들고 한번먹어 괜찮냐?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컴퓨터 조립하러 다시 가봅시다. 자, 정리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까지만 정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컴퓨터가 부품이 두 컴퓨터 두 대에다가 장비 전부 돈기려 하니까 맥미니까지 한세 대구나. 갑시다. 커플 <러플. 러피를>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침입니다잘 <러피를> 음. 음. <러피를> 네. <러피를> 먹겠습니다. 음. 자, 수익을 벌어. <러피를> <러피를> 그냥 하아, 점심은 공항에서. 만두랑 초콜라 o n 브 s 이 p u l u h o 잠든 거사생이지 이렇게 위치가 다나오겠습니까 여기 우리 그때 시추이나 나라고 계속적세 와서 있는 음. 뭐라 해야 그냥 그래. <웃음> 귀엽네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그그쪽이 되잖아 여기가 한치고 그쪽이, 아, 그쪽이 음. 되시실이더라고독실에서그거한거치물러런 음. <웃음> <분키? 웃음> 느낌으로 밤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부터 80만 년전 가라주쿤 신뢰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합니다. 제프팔로인에서 수직으로 곱게 싸울 섬이 지이 제주도가 되었고요 제주도는 이후로도 그 1만 년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분화구가 현재 368개나 있습니다. 분화구들을 제주도분들은 방음으로 오름이라고 부여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오름으로는 검은오름, 미세 오름 사나오름, 세미오름, 샛별오름, 다랑시오름용미이오름대략이오름 이렇게 가고 오름마다 이름이 다붙여져있고요 시작해주신 우도 또한 우르 중에 하나입니다 우도는 생산을 출봉 정상에서 우도를 바라봤을 때생김새가 소가를 위로 블 내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상상 볼때 주민들은 우도를 소머리 오른 눈, 소성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우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나무성한우은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인데요. 해발 1950m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저런 물이 고여있는데 백목담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평상시에 물이 어의 고여있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태풍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가득 차 있다가요 대부분 석기폰 안쪽으로 능선이 있어서 우리 곧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던 물가늘로 증발하거나 땅속에 스며들어 버려서 힘껏 올라가실 때부일수 있는 무양 <목소리> 이그 정도의 한 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별명 하나 지어주기를 접시 위에 떠놓은 물과 같다고 해서 접시백록담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이 제일 큰 엄마 화산이 되겠고요 옆에 뽀글뽀글 뽀글 계란들을 368개의 작은 애기 오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만 알잡가서 제주도 동쪽 앞바다에 살고시 갖다 놓으면 절정을 찾아와 주신 오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걸음가운 섬운도 안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볶음밥만 노예고 <웃음> 있어요 반대편시면 대한민국 남단유한마라도가위치니다 제주도를 위에서 바라보면 <웃음> 여기 가장 중요한 볶음밥실 때는 지 마시고 <웃음> 네. 반반씩 같이 넣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밑바닥까지 너무 세게 막껍을더 드시게 될 경우, 까만 <목소리도> 산 드실 <쉴> 수가 있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즐거운 일으세요감으합니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내가 야, 아. 그렇지그렇지 어, 그럼. 그니까그럼되그다그 핑크 여자들이. 여에 그, 상관없어. <웃음> <웃음> 어? 아 아니, 영상 찍기 전에 먼저 먹었다 어, 그냥 그런 거 잠깐. 저기서 어? 라이 어? 드러나와 른 ㅋ 잘하네 시아를했어 자단 투표하고 누가 세수를 장을 해봅시다 핑계해 응. 어, <웃음> 치지 말라고 하겠지? 어 그러게 스 찍지 말라고 하겠지 핑계야 와땡큐게땡큐이가이 말하려고 생각리꾸딩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이 不得 Oh